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 가게 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평생이 있음을 하게 하려